이게 왜 웃는 거야? 어? 내 얼굴에 뭐 묻기라도 했어? 음, 실없이 웃기는... 별님들이 그러는데 구원자 보고 아무데서나 웃고 다니고 그러지 말라더라 웃을 때 누군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강하게 나오는 사람 이랬어. 응, 별님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. 어, 어? 또 웃는다. 그 미소 너도. 어, 어라, 이 기분은 뭐지? 구원자가 날 보고 자꾸 웃으니까. 이상하게 마음이 간질거리는 느낌이야. 아 별님들이 말한 구원자의 기운이란 게 이런 거였나? 말할 게 있다고 들었는데 할 말이 뭐야? 예? 갑자기 무슨 사고야? 뭐 잘못했어? 설마 다른 정령들한테. 열림들과 만난 얘기한 거야? 아, 구원자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을까 봐 혹시나 해서 사과한 거구나 <웃음> 그때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괜찮아 구원자가 사과할 일이 아니었어 잘 부탁한다는 말이... 어색해서... 음... 혹시... 잘 부탁한다는 거 무슨 의미였어? 아... 친해지고 싶구나... 그 다음 말은 아내도 알아 나랑 친해지면 예전에 날 찾아왔던 사람들처럼 본인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묻겠지 응, 음, 특이하지? 난 다른 정령들이랑 조금 달라 대부분 옛 기억을 잃어서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별님들의 가호가 있어서인지 나는 단편적이 남아 기억하고 있어 아주 먼 옛날에 정령들과 인간들이 함께 살았었다는 것 말이야 사람들은 내게 찾아와선 매번 같은 질문만 했어 본인들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그럼 당연한 소리를 별님들이 정한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아 인간이 거스를 수 있는 운명이란 건 없으니까 친구... 나랑... 아, 어떻게... 나랑 친구하자고 말한 사람이 나타났어... 구원자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될 거란 별님들의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... 그럼, 지금부터 우리 친구인 거야?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서로 마음을 털어놓는 어? 피곤한가 보네 <웃음> 괜찮아 민망해하지마 인간은 정령과 다르단 걸 깜빡 잊고 있었어 이만 성으로 돌아갈까?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인간의 하루는 정말 짧네 좀더 같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친구가 생겨서 기분이 너무 좋아 Thank you.